이게 진짜 연애 강의다. 야, 기립박수 나왔습니다. <웃음> 난 하고 싶어. 아, 너무 귀여워. 아, <웃음> 아, 씨. <웃음> 너 뭐하니? 너, 너 자신을 먹네요. 거짓말쟁이가 먹는구나. 음, 개구리야. 어, 위요. 이렇게 투명한 사람한테. 이 씨발, 등게 없으니까 투명하죠 <웃음> <웃음> <웃음> 마치, 마치 유리잔 같은, <웃음> 같은 거 아니에요? 위험하니까 <웃음> 이어낼게요 <웃음> <웃음> <웃음> 머리 씨, 씨, 씨, 씨 에바라에 찍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웃음> 뭔 소리야 꽉 <웃음> 아, 찼어 알차요 저 알찬 여자요별로 <웃음> 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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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끝이에요 <웃음> 어소위자네아재밌다 <웃음> 어, 여러분 제가, <웃음> 제가 연구 결과를 봤는데요 올 네. 많이 하면 네. 사회성을 담당하는 <웃음> 뇌뇌피질이 손상된대요 <웃음> 사회성을 담당하는 네. <웃음> 아 그래서 당신이 사회성이 부족하요 그런 거 같아요 아. 당신도 그렇게 하잖아요 좋은 사람. 그래서 욕설을 하면 서서히 뇌가 중독된대요 아 그래요? 네그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이 활성화돼서 실제로 실어증에 걸리신 분들은 욕을 할수 있대요 오 그런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욕이 정말 강력한 수단이다 아 그리고 욕을 하면 고통이 줄어든대요 아 맞아요 아 그거 맞는 같아요 그런 게 있어서 딱붙였을때 아, 아, 하면 안 아파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웃음> 맞아. 그래서 고통이 줄어드는 시간을 33%로 줄일 때 신기하죠 뭐 여러분 욕은 나쁜게 은 아플 때만 하고 아, 평상시 아, 하면 안돼요 아, 그그 그러면... 이게 이게 정답인거에 아, 여러분 욕은 좋은 겁니다 <웃음> 하고 했죠?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웃음>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 뭐합니까요? <웃음> 뭐더라아 여러분 제가 <웃음> 뭐였더라요? <웃음> 카메라 안 던지 마세요 네? 웃으면서 <웃음> <웃음> 그러면 제가 앞으로 리액션을 하지 않고 웃지 않는 프로서겠습니다아 리액션 해도 되는데 말 걸지 마세요 그럼 <웃음> 뭐하는거에요? <웃음> <웃음> <웃음> 아그 댓글 다 보셨어요? 어떤 거야? 그 대학특강 영상 올라가서 썸피디 응. 나오지 말라는 댓글 두개내 올라왔잖아요. 아 거기도 댓글 다썼더라고요 아, 뭐라고? 그 어떤 분이 어떤 어떤 분은 나오라고 하고 어떤 분은 응. 잘했다고 나오지 말라고. 하고 <웃음> 네. <웃음> 아니, 아니 커뮤니티에 투표를 올려요. 나쁘지 <웃음> 않다. 썸피디 나오는 난도. 요즘 투표 괜찮대요. 자 여러분 오늘은 썸마잭의 연애특강인데 썸피디는 등장하지 않는. <웃음> 썸바지에 연애특강 2편 연애할 때 하면 안되는 행동 연애특강이에요 또? 아 오케이 오케이 저 그런 거잘 알아요. 연애할 때 하면 안되는 행동 어? 뭔지 가지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당신의 경험이잖아요 어, 욕할 뻔했어요 방금 <웃음>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욕은 안 된다고 했죠? 배가 볼록 튀어나온 우리 아기돼지? <웃음> 우리 아기돼지 이렇게 철음대로 말하게 할까요? 네, 뭔지 말할까요? 오그래 썩은 거 먹은 나문들봐 <웃음> <웃음> 와 진짜 오케이 오케이 자 말씀하세요 네. 저는 일단 연락이 잘된다 생각합니다. 중요하죠 연락 중요.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거야 연락을 연락의 빈도수가 아니라 그 연락을 함으로써 나를 생각하는 그런 거. 왜 <웃음> 자, 한숨 쉬지 좀? 왜, 게... 왜 이렇게 뻔한 거 가르쳐 주세요 예? 그럼 하나만 보는 사람들이 그걸 알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럼 제가 제일 제자 제일 남자친구한테 욕먹었던 행동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오. 저 남자친구랑 싸우고 나서 사람 됐어요? 아니요. 어떻게 그렇게 비인간적인 짓을 할 수가 그러면 있어? 그러면 클럽 가서 파티했어요? 왜박했어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그런 게 아니라 네. 남자 친구만 싸우고 나서 네. 진짜 짜증나서 했거든요? 게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남자 친구가 네? 어떻게도 나랑 싸우는데 아무 생각도 없이 게임 할 수가 있어? 음...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이제 않는 듯한 행동을 보여 주시면 안 됩니다. 음... 어떤가요? 실파심이 없다고 리일 <웃음> 났는데요. <웃음> 야. 감고 주세요. 제쿱씨는요? 저는 너무 뻔한데 저는 약간 우선순위 그러니까 얘가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우선순위에서 약간 좀밀어진다는 듯한 느낌을 들면 은 음. 약간 조금 많이 서운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마치 그런 거죠 마치 내가 어떤 대회에 가서 상을 탔어 근데 음. 그 상을 탄 거를 친구한테 먼저 말하고 여자친구한테 먼저 말한 거야 음. 와, 진짜 약간 진짜 비슷해요 진짜 속상하죠? 속상해요 음. 저 진짜 말 네. 아, 네. 해보세요 저아 돌아가면서 하더러요 <웃음> <저요. 웃음> 아니 우리 주주는 아, 양보의 <웃음> 아이돌이니까 <웃음> 소상한... 지금 미도가 미도가 말을 잘여가지고어 음. 서로 그냥 욕 아예 하지 않 음. 그냥 욕 웬만하면 하지 않 음. 그냥 평상시 쓰는 일상 욕도 음. 그거 음. 음. 마페 같은 사람 아 음. 어, <웃음> 우리가 사귀면 내 대화 카톡 내용이 욕일 거야 <웃음> 사랑해 아, 이렇게 너무 <웃음> <더, 더, 더 웃음> 섹시하요 그리고 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제 사회성이 점점 없어지고 아, <웃음> <웃음> 이게 둘만의 세계로 가는거죠 좋다 좋다 저 근데 비슷한 얘기를 하려고 했어 <웃음> 어 그러네 어. 주주도 사귈 때욕 안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욕도 그런데 그냥 말 자체를 조금 더 예쁘게 하면은 음. 관계가 훨씬 좋아진다고 생각해서 음. 예를 들어서 음. 그러면 얘를 얘를 되기 어려우면 저 이거 이거 있어요 잘 생겼는데 네. 욕을 엄청 걸걸하게 해요. 네. 근데 약간 좀 못생겼는데 말이 정말 예쁘게. 저는 당연히 말 예쁘게 안 해. 어... 아 저는 남자친구 욕하는 거 싫어해. 음... <웃음> 그냥 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항상 표현도 예쁘게 하는 사람. 그죠 그죠. 전전 남자친구 얘기 안 하기. <웃음> 아... 아 누구 만나고 그 전에 음. 만났던 사람들 얘기하지 않 그거를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음. 맞죠? 그쵸 죠 모텔 갔는데 저대에 가봤다그래서 아... 아. 너왜저 쳐다봐요? 전, 전 남자친구들이 없어요. 전 모텔 솔로거든요. 예? 와... <웃음> 아, 예? <웃음> 야, 너 만났던 300명이 울어. 남친이, 전자친 얘기하는 거 어때요? 전 근데, 전 호기심이 강한 여자여서 그런 거 들으면 뭐 궁금해요. 그래요? 다른 사람에 듣는 것보다 그 사람, 당사자에 어. 음. 직접 듣는 게 훨씬 더좋다 알아야 해요. 음 나도 나도 다아 알아야 돼 어. 솔직히 다까놓게 시작하는 거 아니야? 음. 음. 어, 너, 너 사실 이런 데 알고 있었어? 나보다 음. 나어 나 이미 알고 있었어 음. 이게 이게 훨씬 좋아가지고 난더 물어봐 제법. 저도 그 약간 좀다턴 터넣, 터넣는 거 좋아하는데 근데 약간 좀 TMI는 가급적 음. 안, 안 했으면 좋겠어요 디테일한 거 있잖아요 음. 어나 어, 에버랜드 내전자친랑 갔었는데 막 이런 거 같이 에버랜드 아 는데 아 아니 아니 아니 아, 거, 아, 아니 아니 그거 싫다고 아니, 만약에 거기까지 괜찮은데 만약에 에버랜드 왔는데 뭐못 타면서 뭐아니 응. t e x p r e 탔는데 뭐 여기서 세시간 걸렸는데 뭐 여기 옆에다 뭐 썼다 아아 이런, 이런, 이런 귀여워 이런 TMI는 진짜 최악이지만 궁금한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그냥몇명 사겨봤어 난, 거. 난 그런 거난다 알아야 돼요 어, 뭐, 몇명 사겨봤는지 정도는 알려주세요 근데 몇명 몇몇 사겨봤는데 얘는 어떻고 얘는 이미 얘는 뭐 성이 임이었고 얘가 성은 김이었고 성이 뭐아 박이었다 뭐 이런 거는 너무 TMI인 거지 그, 이거 봐 벌써 여러 명이여자 거느리기 시작했어 아니 예를 들어서 임, 김, 박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제가 욕출을 했어요. <웃음> 제가 유출을 했어요. 네. 그런 거죠. 그런 티나봐야죠. 그래서 저는 당신의 말에 동의할 수 없어요. 또 처음이냐 물어보기. 어? 어? 요즘에 아... 처음이냐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 그니까. 근데 이제 그 물어보기 끔 만들어질 수는 있어, 상황이. 상황이. 아, 그러니까 어. 뭔가 어설픈 거야. 음. 근데 그것도 이거 말을 이쁘게 하는 게 아, 여기서 맞아. 중요한 게. 맞아, 맞아. 처음이니보다는 이제 뭐랄까, 약간 좀 돌려서 얘기해야. 음... 아, 돌려서 얘기. 어떻게 돌려서 어려워? 얘기해요? 어, 어려워. 어 약간 <웃음> 아니 그 처음이 그 처음이에요? 어? 내가 생각한 그 처음. 아니, 뭐든, 뭐든. 뭐든, 뭐든. 뭐든, 뭐든, 뭐든, 뭐든, 뭐든 처음은 어렵잖아. 그 생각하고. 내 아, 네. 하고 네. 슷해무서워 <웃음> 처음, 처음처럼 있으잖아요. <웃음> 불편한 거 있니? 아 라든가 음 약간 조금 다른 식으로 할수 네. 있을 거 아까 특이하다고 했잖아요. 특별하다. 아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조금만 음 생각해서 바꿔서 얘기하면 충분히 이쁘게 말하는 그런 거거든요. 음. 음. 제 꿈이 인기 많은 이유가 있네요. 그러게요. 음. 음. 여러분이테사 음. 거느린 이유가 있어요. 사유를. 경험에 의한 빅데이터 있잖아요. 그죠, 그죠. 음. 잘쓰죠 저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비교하지 않기. 아 그건 진짜 중요해요. 아, 아, 아. 비교 진짜 중요하요 뭐랑요? 그니까 본인 스스로도 음. 막 다른 남자친구는 이렇게 해주던데 얘는 왜안 해주지? 이렇게 비교도 아. 안 해야되고 그 남자친구 앞에서 대놓고 어, 이딸들은 이러던데 너는 왜 이래? 이러시으로 하면 되는 거 맞아 맞아. 하면 음, 되는, 그렇죠? 맞아, 맞아. 맞아. 응원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니까. 엄청 많아 그러니까 서운한 게 있어도 비교를 하지 않고 해, 해야 돼요. 맞아 음. 비교를 그렇지. 하지 않아요. 당신은 비교할 짓을 하잖아요. <웃음> 마트는안 그런데 <그러는데> 당신은 <웃음> 왜 그래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네. 네. 아니야. 당신은 이제 한 마디 하고 이제 이거 들어 주세요. 어, 오케이. 정황이라고, <웃음> 뻥이라고. 뻥이라고. 뻥이요? <웃음> <웃음> 나 연애할 때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있어요. 음. 미안하다는 말보다 고맙다는 말 많이 하기. 어, 이건 내 철칙이에요. 음. 음. 그 맞지, 맞지 미안하다는 말이 계속되면 예쁜 연애가 아니야 생각해요. 맞아. 그래서 음. 나는 미안한 거보다 고맙다는 말 많이 합니다. 맞아. 그리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 진짜 많아요. 미안해라는 말 듣기 싫어하는 사람 진짜 음, 많아요 나도 짜증나 네. 차라리 미안한 짓을 하지 말든가? 미안해. 아니면 미안해가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미안해라는 말 자체가 음, 네. 미안해요 미안해요 <웃음> 미안해요 <웃음> 제가 오늘 10가지 정도를 준비했는데 여러분이 미 많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 뭐야? 준비를 하고 오셨어요? 아니 아, 그냥 저희끼리 막 하는 건줄 알고 너가 제일 나빠 왜왜 네, 네, 네. <웃음> 내가 제일 나쁜 사람인가요? 일 그겁니다 반사입니다 반사 상대가 한 행동을 이제 똑같이 따라하는 아아 눈에는 눈, 이해는이 아 거울 치료라고 아 맞아, 맞아. 네, 거울 치료 정말 좋은 거 같은데요? 난 거울 치료, ptsd 있어요 왜요? 진짜 피티스 아... d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거몇 가지 인지 <웃음> 말해주면 안 돼요? <웃음> <웃음> 이쯤 되면 진짜 63빌딩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 진짜 <웃음> 많아 아, 연애 경험이 음... 좀 있다 보니까 피티스 d 가 많아요 근데 음, 어, 저는, 네. 저는 그걸 싫어요 만약에 내를, 내가 뭐 잘못한 짓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에게 욕을 했어 음. 사과를 했어 그거에 대해서 서운한 게 얘기해서 미안하다 이틀동안 비빌 비렸어 미안다시는안 그러겠다 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나중에 또 싸울 때 걔가 나한테 욕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이제 그때 나, 내가 욕해서 미안하다고 한 뒤로 사과 욕안 하기로 했 했잖아. 근데 너도 그때 했잖아. 막 이렇게 하는 거. 아 근데 아 근데 너도 그때 이렇게 했잖아. 갑자기 음. 다 풀고 나서 싸울 때아 그렇게 말하는 게 진짜 막 과거 대먹이기 아 이거는 정말 안 좋은 습관이죠요 진짜 어, 안 좋은 습관이에요. 어. 차라리 그 자리에서 바로 욕을 했었어야 돼. 그러니까 음. 너가 사, 그 상하기 전에. 맞아요. 어. 그러면 괜찮은데. 남자가는 뭔 생각이죠? 뭐? 이거 가스택형이스택형스두번 스탯. 잘못했으니까 난두번 잘못해도 돼. 맞아. 아. 아, 이런 사람도 있어. 맞아 맞아. 아 진짜 개짜증 나. 스태. <줘면> 이렐리아야, 씨발! <웃음> 아, 욕했어요, 어요어요어요 엉덩이 이름 쓰기, 엉덩이 이름 쓰기, 엉덩이 이름 쓰 엉덩이 엉덩이 이름 쓰 엉덩이 이름 쓰세요, 빨리. <목소리> 나 유진 엉덩이 좋아해. 나도. 이이이 <웃음> 잘하네. <웃음> 유... 어, 아, 사실 엉덩이 이름 쓰고 싶었을지도. <웃음> 그럴지도. <웃음> 아, 근데 유진 얘가 되게 적절했다. 이거는 약간 좀 스택형, 어 스택형 사람들. 그리고 유진이가 말해준 그런 예외만 아니면 거울 치료는 긍정적이다 응. 결론은 응. 응. 본인의 취향 취미 음식 강요하는 거와 너무 싫어요 아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서로 이렇게 좀 응. 같이 공유하고 이런 노력은 좋은데 막막 응. 강제로 시키는 거 싫어 난 응. 그래서 남자친구가 게임 안 하면 강제로 안 시켜요 근데 욕은 하잖아 강제로 안 시키는데 응? 근데 그런다고 남 남자... 시간은 게임 하는 시간이지 그죠 그죠 어. 남친은 뭐해도 돼 저는 저는 여기서 약간 조금 약간 위험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연애에서 존중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강요를 안 한다고 해서 자기 거를 너무 고집을 하면 한계가 생겨요 아, 그 만나면 맞아, 맞아. 음. 연애는 솔직히 다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 뭔가 양보를 하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여야 돼요 음, 맞아 예. 어떻게 생각하는 주주야? 그냥 서로 이렇게 한 번씩 한 번씩 왔다 갔다 노력을 해주면 되지 않나요? 아, 음. 맞아 맞아 음. 저게 음. 제일 건강해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막 치약 먹는 거를 따져보면은 음. 내가 먹기 싫은 거 먹는 걸볼때 서로 먹기 싫은 걸 일단 빼요. 그 나머지 중에서 이렇게 하나씩 고르고 음. 어, 맞아, 맞아. 어, 최대한 분쟁을 줄이고. 음. 음. 어. 근데 저는 먹는... 이런 건할수 있는데 사실 취미는 못 하게 하면은 서로 힘들어진다고 생각해요. 아, 생각해서 맞아. 저는 연애할 때 진짜 중요한 게 취미가 비슷해야 된다고 사실. 아, 아 맞아. 맞아. 음, 맞아. 취미 진짜 중요해. 아, 전 이건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전 이렇게 취미가 있는 사람이면은 뭐 어느 정도 노력하면 되겠죠. 근데 최하, 제일 제일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취미가 없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아. 제일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요? 있음. 나도 있었던 거 같아. 진짜로? 취미가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쇼핑인 사람들이 그치 알지? 누구나 다 좋아하는 <웃음> 거. 뭐 있었던 거있자마 돈이 없는데 그 서필을 어떻게 해요? 만나서 할게 없어요 그런 사람 만나면 고역이에요 어. 취미가 이, 있는 게 좋아요 음. 음. 그렇죠 어. 그러니까 취미를 존중하되 막지는 않았으면 좋겠지 음. 음. 없는 어 없는 거보다 낫다 그리고 음. 서로 양보하는 모습은 아. 보여라 아. 네 <웃음> 결론 질수 있게 자, 의처증, 의구증 증세증 <웃음> BTS 티가 생길라 그래요 <웃음> 이거는 저싸 저, 인정합니다 그렇죠 <웃음> 에, 약간, 사실 경험이 있어, 있으셨을 거다 이런 거 경험이 있으지 않아요? 한 번쯤은 네. 네. 살면서? 음, 네. 저는 일단 21살 때 남자친구 때문에 춤을 1년 끊었어요 왜냐? 진짜로? 추, 추는 게 싫대요 그리고 그 남자랑 헤어진 이유가 제가 크롭티를 입어서였어요 1년 동안 춤을 끊고 아 이제 어. 너무, 저 너무 우울해가지고 한번 친구랑 몰래 춤 연습을 잡았는데 그때 제가 크롭티를 입고 나왔거든요 그걸, 그걸 인스타에 올렸는데 바로 찾았어요 진짜 미친놈이네 진짜 미친 연락도 3분에 한번 3분 이상 넘어가면 안 돼. 3분 이상 넘어가 딱 그날 바로 그냥 아다다다다다다다 다 공격. 아 진짜 저 비슷한 거 있어요. 음. 아, 진짜? 뭐... 촬영 같은 걸 이제 가잖아요. 네. 근데 제가 촬영을 하고 있으면 휴대폰을 이렇게 꺼내서 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응. 보통 작가님들한테 맡기거나 응. 이렇게 휴대폰을 잘안 들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촬영하는 시간 동안 연락을 못 해요. 그 근데 제가 아예 연락 안 하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하고 그 가기 전에 나 이제 촬영 갔다 올게 이렇게 말을 하고 가는데 응. 내가 헤어졌던전 남자친구가 저한테 너가 촬영을 하는데 연락이 그렇게 안 되는데 네가 그 작가랑 뭐 노는지 내가 어떻게 아냐 어. 이런 식으로 좀. 노는 게좀더 심한 말이었어요 와. 그래서 그거를 내가 어떻게 아냐 이런 어. 식으로 말해가지고 저도 헤어졌어요 이런. 와, 어. 저는 제가 먼저 좋다고 해서 만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웃음> 아 진짜? 네. 지, 저한테 집착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 어... 같아요 네. 아 나는 비교할 수가 없어 왜? 그니까 너무 약해. 그러니까 뭔가 나는 이렇게 막할 정도는 아니었고, 나도 그 그리, 정도서 들으면서 너무 소름 돋아가지고. 나는 그냥 뭐 아까도 약간 우선순위랑 약간 비슷한 문제인데 이제 연락이 쌓였으면 앞 아, 앞에 거부터 있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앞에 거다 하다가 그 앞에 보냈던 애랑 카톡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 친구 먼저 알아버린 거죠. 야 정훈이 뭐 하고 있다는데 이렇게 먼저 들어가버리게 된 거죠. 제가 얘기하기 전에. 뭐 이런 문제로 막야너 아 얘랑 뭐 있냐 에뭐그 아 네, 그리고 뭐 남자 일 경우에는 야 걔랑 사귀어봐 걔가 좀 걔랑 사귀어 약간 뭐 이런 식으로 했었지 아, 의심할만하네요. 예 네, 약간 의심할만하네요. <웃음> 아, 아, 아 근데 이제 그래서 약간 좀 의심이 점점 이제 색 색처럼 아, 예 쌓였던 거지 저는 막이 정도로 막 <웃음> 네. 춤을 못 추게 한다거나 뭐 험한 말을 한다거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음. 네 일단 이 의자증, 의붓증을 의붓증이라고 설명하면 이게 지루하잖아요 질환보다는 보통 이런 현상을 제가 경험하고 어떻게 어떨 때 보이냐면 음. 학생이랑 직장인이랑 사귈 때 아, 왜냐면 시간이 많이 있는 사람이랑 적게 있는 사람이랑 생각 패턴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죠 그죠, 그죠 시간이 그죠. 많이 있고 내가 사회생활을 안 해본 사람들은 그죠 그죠, 그죠. 보통 일을 하는 사람들의 패턴을 이해하지 맞아, 못하니까 맞아, 맞아, 맞아, 연락하면 답장을 왜 즉각적으로 하지 못하는지 이해 맞아, 못해 서 서로 대화를 해봤자 얘기가 안 통해서 보통 그렇게 많이 헤어지더라고요 오. 맞아요 이게 진짜 연애 강의다! 야, 기립박수 나왔습니다! <웃음> <웃음> 이거예요! 와! 맞아, 맞아. 그래서 서로 시간이 많은 분들끼리 사귀거나, 서로 시간이 없는 분들끼리 사귀어야 동변 상년이라고 하죠. 맞아요, 음. 맞아요. 그래야 맞아요. 이해를 가능하더라고. 음 맞아. 맞아. 그럴 때야 이런 현상이 안 나와요. 맞아. 그래! 맞아, 맞아. 그래야 갈갈련 소리 안 듣는 거야? 그래. 그래, 이건 너무한, 너무한 거지, 사실. 옛날에 남자친구가 저한테 갈 때까지 갔다고 네. 그래서 별명이 갈갈년이거든요 <웃음> 별명, 별명 시리즈 나중에 그냥 여기 적어놔겠다 메모장으로 <웃음> 왜 웃고서 왜 어, 앙수수척해요? 왜? 왜? 거치고 <웃음> <왜? 같이> 잖아요 <웃음> 음, 네? 동의하시죠 야 진짜 동의, 엄청 동의해 주변에 이런 상 사는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오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맞아. 맞아요 와. 네, 자 다음은 싸우고 헤어지기 주문 시전입니다 아 너무 싫어 자꾸 당이 오네? 뭔 소리야? 그러니까 뭐만 하면 싸워헤어져너왜 나한테 맛있는 거안 사줘? 헤어져 그러니까 헤어져라고 말하는 애들 그런 애들은 알았어 하고 앉아봐야 돼 맞아 아니 헤어지자라는 말을 함부로 하면 이제 그게 습관이 돼서 지쳐요 상대방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저... 그쵸 진짜, 진짜 진짜 그러면 이제 얘랑은 영원할 것 같지가 않아 이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맞아, 음... 우리의 사이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야 연애를 잘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요? 연애를 할때 쉽게 하는 방법은요 네. 내일, 내일 헤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만 있다고 생각한다? 아 네. 하루 최선을 다 해라 그날 그날 최선을 다 하자 다 하는데 미련 없어야 돼요 아, 무조건 아그렇지그렇지 아, 아, 아, 아, 아. 내일 헤어져도 아무렇지 않을 만큼 연애를 해야 잘잘 잘 해주고 집착이 없어지고 미련도 없어지고 아, 좋은 응. 긍정적인 효과가 낫더라고요 아, 아,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정확히 이랬어요? 무슨, 네 예, 예, 무슨 말인지 음. 좋은 말이다 근데. 신기하다. 자, 다음은 상대한테 헤어지자는 말 미루는 사람. 아. 그니까 아, 계속 칼자루를 쥐어주는 거죠. 이기 서로, 거다. 서로. 네. 내가 나쁜 거다. 사람 되기 싫으니까. 맞아, 맞아. 맞아. 그 주변 사람들한테, 나 이래서 차였어. 얘가 헤어지자 하더라. 아, 그러면 이제 헤어지, 얘가 나한테 헤어지자 하더라 하면 그 사람들은 이제 당연히 동조할 수 밖에 없죠. 음, 음, 음. 그러니까, 야, 걔가 그랬어? 걔, 너한테 잘해주는 거 같더니 음, 걔가 헤어지자 했구나. 음, 음. 그 사람들은 좀 이기적이게 자기가 나쁜 행동을 했던 거다 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음.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어쩔 수없어 음,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저는 사실 제가 쉽 이기적인 인간이라 맞아. 헤어지는 걸 미루는 사람이긴 해요 음. 헤어지면 왜 미루냐면 그 사람이 마, 마태가 나랑 사귀는데 마태가 개 쓰레기야 음. 근데 내가 헤어져도 저는 얘, 이 사람한테 미련이 남아요 음. 근데 얘가 나한테 헤어지자 하면 나는 그래도 좀 약간 좀 후국 호구... 기질이 있어서 별명이 호구 병신 새끼라고 호병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웃음> 이런 게 트위바이네요. <웃음> 이런 게 트위바이고 호병이 우태하지 마세요. 호구만 <웃음> 커진다. 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나를 차도 잡는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서 오는 상처가 있잖아. 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는 이사람들 정을 떼기 위해서 난 미루는 거야. 같 헤어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음. 아, 세 사람을 잘못 만나요. 아전세 사람을 잘못 만나요. 그래요 <웃음> 아 진짜? 왜요? 저생략아 <웃음> 생일하게... 아, 찍을 수가 없어서 죄송해요 아, 뭐. 뭐 헤어지면 새로운 사람들 하면 죠뭐 해요 카을용망하게 쥐세요 그리고 찌르세요 그냥 알았어요 네. 과거에 너무 엔진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 역사는 100% 된다고 하지만 음. 인생은 한 번이에요 어. 어. 어. 어. 그건 있죠 그렇죠? 그냥 내 인생에 새로운 역사를 제대로 쓰면 되지 굳이 맞아요. 과거에 갇혀가지고 그걸 생각하면서 생각할 그게 있을까요? 자 다음은요 결제를 미루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건 재산. 연애뿐만 아니라 저, 연애뿐만 아니라 저 고등학교 때 있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아 이건 이건 모든 걸다 나한테 계산을 맡기는 사람이었는데 오? 내가 내가 이렇게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 연하였어요. 부진 거야. 여기 내가 지갑이 올려져 있었는데 누나 나 이걸로 아이스티 사 먹어도 돼? 이러 가지고 어어 알았어. 하고 막 이러고 진짜 허병이네, 허병. 허벙. 응 <웃음> 허병이야. 아 근데 이건 약간 좀 나이 대때가 어리니까 몇살 몇 차이 났었어요? 한살 차이요. 아 진짜? 그렇게 아, 어 싫어 그리고 약간 결제할 때 약간 좀 뒤에 서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하... 내가 긁어야 되는 이런 음, 느낌 이래서 사람들이 연화에 대한 편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거죠 아, 네. 네. 자 결제 대표주자 미도씨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 근데 내가 줌모로생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라 아니 헤어지기 전에도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아, 적이 있어 아, 한 진짜? 1년 동안에 거의 제 저만 돈을 냈던 적이 있었거든 야 아, 진짜? 이게 돼? 어? 근데 상대방이 돈이 없는 걸 아니까 어, 데이트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내가 돈을 쓰긴 해야 돼 근데 그게 1년이 되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지더라고 그렇지 근데 거꾸로 일을 하느라 음... 같이 있는 시간으로 홀대하는 나는, 음...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일할 때는 저는 진짜 존중해주거든요 저도 일할 때 카톡 잘안 보니까 근데 나랑 연애를 시작했으면 일할 때는 일을 하고 남는 시간에 친구들이랑 놀 시간에 나한테 한 번이라도 음... 시간을 더 투자해야 된다고 음... 생각해요 음... 음... 그러니까 아, 아까랑 아까랑 똑같, 또, 똑같아요 연애도 연애도 이렇게 마, 이게 맞물리는 게 있네 음... 음...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시간이 없는 사람끼리 만나고 음...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많은 사람끼리 만나는데. 아, 서로 엇갈릴 때는 양보가 필요해요 아니 음. 나랑 데이트를 안 할거면 돈을왜벌고 연애를 왜 해요? 음. 제가 요즘에 정말 잘 시간도 없잖아요 어, 그래서 게 음, 해요 어, 어. 저 같은 사람은 연애를 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면은 사내 연애를 해요 만약 사에서 만나잖아 아, 그건 정말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사회 <웃음> <웃음> 연애는 안 된다고 아, 생각합니다 화요 일플아어 화요일이 아니잖아 오요일 선. 아제대로갔네 헤어지고 싶어요. 에? 저 헤어지고 싶어요. 저랑요? 네. 얼마나 만났다고요? 이제 한달된것 같은데. 질리네요. 질네요 <웃음> 네. 헤어지자고 단칼에 꽂기로 했잖아요. 어, 그니까 아 음... 헤어지자. 오, 오, 오, 이렇게 맞으면 어떡해요? 그럼 좋아요. 믿어야 <웃음> 된다 <이상한 남자. 웃음> 이거 이거는 비교적 앞에 했던 얘기 때문에 빨리 넘어갔네요. 자 마지막입니다. 네네. 지켜주면 안 되는데 지켜주는 사람들. 뭐지? 너무 싫어요. 뭐예요? 그러니까. 난 하고 싶어. 근데 뭘, 내가 하고 뭘, 싶다는데 왜날 지켜줘? 스킨십? 스킨십?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거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천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천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었어요아니 없었어요. 그걸 왜, 그걸 왜 이렇게 <웃음> 아니, 것처럼 아니 그냥 저는 원래 연애에 공감을 정말 잘해요. 아저 연애 있어 서는10 F인 사람이에요. 유도 씨 갑자기 추하게 잠기셨어요. 아니요 추워 아닌데요? 누가 <웃음> 잠시 켜줘요? 근데 그런 건 없어요. <웃음> <웃음> 아, 그렇게, 그렇게. 근데 근데 그런 건 어때요? 이제 약간 저는 저는 이런 에피소드 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둘이 자게 된 거예요. 근데 남자 둘이 여자 잘때 그런 상상을 할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손만 잡고 잔 거야. 근데 오히려 그게 반전 매력. 아 아니 그럼 그여자도할 생각이 없었나 보지. 그래서 반전 매력으로 끝나보지아 어. 약간 아, 네 어, 어, 어. 그런 스탠스를 취하는 게 있어요. 어, 어.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하면 어. 좀 이상해 보일까봐 어, 어. 남자가 먼저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남자는 그걸 못 읽고 손을 잡고 잔 거죠. 맞아 맞아. 그런 경우가 있지. 그러니까 그렇게 시그널을 안 보냈으면 이렇게 가정 아, 매력을 아, 느낄 아, 수 있지만 아, 오케이, 오케이. 내가 좀 이렇게 좀 뽀뽀하고 싶어서 이렇게 좀 이렇게 했는데 음. 그냥 그래서 자, 그럼 음. 뭐 포물? 이게 이게 무슨 일이지? 음. 제 경우는 아니고요. 오케이 오케이. 아얘 이야기 해건 뻥이요. 그럼 경우를 봤다는 거네요. 그럼 만약에 지켜줘라, 지켜주지 말라. 그거는 이제 상대방의 차이죠 내 마인드의 차이 맞아 처음 만나자마자 딱오와라라라하라고 어, 어. 하면은 이제 그 상대방이 뭐나 이러려고 만나? 이런 맞아, 경우도 맞아, 있러니까 맞아, 맞아. 맞는데? 개인주의. 어 무조건 <웃음> <웃음>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요? <웃음> 아니 그러면 또 그런 사람들이 만나면 돼요 그렇죠? 그 연애의 그치. 목적이 그런 사람들만 또 만나면 돼요 맞아 그걸 네. 음. 알아야 말이지 그치 그치 아 근데 그, 그게 그치. 아니 만나보세요 다 네, 만나보면 만나보세요. 답이 음. 나옵니다 네. 많이 음. 만나봤으니까 한 얘기 아니에요? <웃음> 네. <에이>. 반말은 <반발을> 못하네 <웃음> 많이 만나봤지 넥스트 <Next>. 넥스트 <놀랐습니다> 없어 끝났어 오! 오! 오! 오! 오!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 네. 제가 연애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연애는 오시, 50m 달리기보단 200m 마라톤이 더 좋아요 마라톤을 <놀들이> 마라톤 200m 하네요? 1,000m <웃음> 마라톤이 더 좋아요 처음부터 마라톤이 네. 몇 킬로인지 알아요? 아 46점, 몰라요 42점? 42점? 찰떡같이 개떡같 말하면 찰떡같이 알아들어주세요 42점 몇? 박스 드시고요. 그러니까 그 <웃음> 제 말은 처음부터 너무 열과 성을 다해서 나중에 지쳐서 소홀해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잔단하게저 이렇게 해달라 그렇죠. 이 말이에요. 잔단한 연애하세요. 맞아요, 맞아 연애하세요, 여러분. 연애 네.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연애하세요. 맞아요. 근데 저희가 이거 막다꽁쳤고요 꿰쳐 이 이거까지 다꽁쳤고요 <웃음> 네.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직접 네. 경험을 자신만의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맞아, 맞아, 맞아요. 나 솔직히 많이 만나보라 얘기하고 싶어. 그럼 나도. 이제 사람 걸르는 눈이 아, 보이거든요. 통찰력이 생긴다니까요. 맞아 맞아. 어. 누가 그러겠지 연애를 많이 할수 있으면 진지하게 했지 않겠냐고. 맞아 어. 맞아. 오늘 댓글도 예상이 가네요. 여러분 아. <웃음> 할수 있어요. 아 그러면 다음 콘텐츠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아, 먼저 접근하는, 먼저 접근하는 방법. 아유, 네. 재밌겠다. 아, 나어 재밌겠다. 어, 괜찮겠죠? 아나 불도저거든. 어나 무조건 들이대고 보는 성격이야어 나도, 나도 나도. 네아 벌써? 전전 전 진짜 어때? 직진요. 나도 근 아, 처음 만나면 그냥 사길래요? 응. 오. 왜 나도 그랬어. 다그저 아 처음 만나가지고 아 이, 보니까 이제 내 거야. 오 아. Yeah 야! 기요야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여기 여기. 나, 나이 지금 하는 연애 말고 여태까지 다 내가 고백하고 다람렸 해야지 꽃뱀 소리까지 들었다니까요 어, 진짜. 짠. 보자마자 사귀자고 해가지고 당신, 당신, 저, 당신 저는, 뭐. 저는 만약에 카톡을 했는데 카톡에 선거에요 그럼 DM 보내요 DM 선거에요 카톡 보내요 그렇게 와. 해서 다 해서 사귀었어요 <웃음> 제 꿈이 뭐. 많이 했잖아요 근데 연애 얘세달 천하에요 아 어, 맞다 세달 천하가 뭐야 3일 천하 아니야? 아 너가 세달천하라면 나한테 아양 3개월? 아양 3개월 아, 천하는 뭔가 점령하는 느낌인데 점령을 못했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새 직진 사람들과 나중에 그 연애 물꼬를 쓸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또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뭐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내 거야. 아 너무 귀여워.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손박수이다.